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전에 분이 되게 깨끗하게 잘 써주셔서 그 페인트를 샀는데 한 번도 안 꺼내고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그냥 제 소품으로 꾸며봤고요. 그 새로 가구를 사기보다는 이제 있는 걸로 가져오자 해서 집에 있는 책상이랑 CD 수납장으로 선반으로 하고 또 거울도 이제 그 주워온 거예요 그안 쓰는 그 폐기물 그런 데서 주워와서 가져왔고 또 이제 제가 유리공예를 한 1년 넘게 그 했어가지고 유리공예 소품도 다 제가 직접 만든 소품들이고요 아 제가 유리나 이런 비치는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. 어, 원래 옛날부터 작업실을 가지게 되면 창문에다가 꼭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리고 피카소의 그 드로잉 중에서 새의 드로잉을 좋아해가지고 새처럼 좀 어디 날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렸어요. 제가 아침형인가 하냐 그냥 제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거의 점심에 오거든요. 그래서 와서 어 그냥 식물들을 일단 먼저 보고 상태를 보고 그리고 이제 5시까지 이제 발송을 해야 돼가지고 고객분들 주문하신 거 작업을 하고 네그 이후로는 이제 제 작업을 위주로 그렇게 일상 보고 네, 있습니다.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거기서 주문 제작으로 사람들 신발에 그림 그려주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주문 제작의 매력을 알게 돼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에서 사람, 다양한 사람들의 그 취향을 맞추면서 이제 작업을 하, 했던 게 굉장히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어가고 사실 영국 그 워홀 자체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<웃음> 그때가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<웃음> 같아요 처음에는 신발에 똑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취향에는 그렇게 신발을 약간 수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핸드폰 케이스랑 그립톡 이런 걸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, 이제 사진 그분들이 이제 풍경 사진이나 하늘 사진이나 원하는 색이 들어간 사진을 이제 보여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이제 느껴지는 느낌을 좀 색으로 표현을 해서 핸드폰 케이스로 만들어 드리거나, 뭐 그립톡으로 만들어 드리거나, 그리고 패브릭 포스터로도 만들어 드리거든요. 추억이 담긴 사진을 그렇게, 그렇게 제품으로 제품화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사실 되게 까다롭긴 하거든요, 사람들이 입맛에 맞추기가. 근데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뭔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거를 만들어드리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게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. 제가 처음에 여기 지원을 할때그 포스터에 쓰인 문구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청년이 해볼만한 곳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찾고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뭐든지 일단 은 도전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번 돈으로 이 임대료도 내고 그리고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원동력이 생긴 것 같아서 네, 그런 점에서 청년청에 온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. 제가 시평수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쓸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뭐 어떻게 꾸며도 상관없으니까 그런, 그렇게 런그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이고 그리고 처음에 60년대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많이 낡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까 그렇게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<웃음> 그리고 좀 옛날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게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점은 저한테는 장점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제 공간이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원래 집에서 작업을 시작을 했었는데, 집은 작업이랑 쉬는 시간이랑 경계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때 좀 진짜 잠도 못잘 정도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, 여기 이제 독립된 공간은 처음이어서 여기 오게 되면서 좀내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집에서는 좀 운전하게 쉴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저는 여기 공간이 생긴 게 되게 좋았어요. 마음의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.